베트남전이라면 보통 미국의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미국보다 먼저 베트남에 왔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와인과 치즈 그리고 선빵치기와 굴욕적으로 항복하기가 국가적 취미인 프랑스인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잠깐만요. 식민전쟁과 프랑스가 무슨 상관일까요?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파괴의 나라인데요. 하여튼 프랑스는 영국의 버금가는 대형 식민제국이었습니다. 조선도 건드려보고 마다가스카라에서도 약 5만명을 죽였죠. 인도차이나를 제멋대로 주물럭대다가 상황이 나빠지자 제대로 수습도 안하고 튀어버리는 바람에 킬링필드니 내전이니 하는 굵직한 똥을 제3세계사에 남겼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파괴의 나라가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요. 이야 yeah, 놀랍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문명화를 위해 1780년대부터 베트남의 선교사를 보내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 병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파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유를 퍼뜨리기 위해서 프랑스 당국은 1920년부터 베트남 마을에서 아편과 알코올을 할당량만큼 강제로 소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편과 알코올 덕분에 베트남 사람들은 현실을 떠나 상상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평등을 퍼뜨리기 위해서 프랑스 당국은 6%의 지주층이 60% 이상의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70%에 달하는 베트남 인구가 빈민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평등하게 거지가 되었죠. 박게를 퍼뜨리기 위해서 프랑스 당국은 프랑스 기업들을 베트남에 상륙시켰습니다. 당시 미쉐린을 포함해 다양한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상륙했고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석탄, 주석, 고무 등의 자원을 자유롭게 가져갔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해가 가득한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마침내 그들이 뭉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의 저스티스 리그와 그후 프랑스의 행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